안녕하세요. 오늘은 충남 홍성군 홍부급 석택리의 토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전과 답각한 필지로 총두 필지 토지인데요. 항공에서 마을과 주변 풍경을 살펴보겠습니다. 눈 쌓인 들녘과 마을 풍경이 평안하고 고요합니다. 집들의 지붕은 눈이 녹아 온통 하얀 풍경 안에 예쁘고 선명한 지붕 색깔을 드러냅니다. 소개해드릴 토지는 마을 안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토지 주변으로 마을 집들이 옹기종기 보여 앉아있네요. 토지 옆으로 길게 보이는 선은 서해선 고속철도입니다. 내포 신도시의 아파트 숲과 그 건너편의 용봉산도 보이는군요. 농촌마을의 눈쌓인 풍경은 너무도 조용하여 낯선이의 기척에 강아지 짖는 소리만 공간을 울립니다. 교통 등 주변 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버스정류장은 도보 2분 정도의 지척이고 읍사무소와 초등학교 등읍소재지는 차량 4분 정도 도보로는 20분 정도면 갈만합니다. 충남도청과 중구동학교가 있는 내포 신도시는 자차 5분 내의 거리이고 역 군청, 의료원 등 홍성 시내는 15분 내외입니다. 고속철도는 약 100m 정도 거리이고 내포 예산간 왕복 4차선 도로가 약 400m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전형적인 농촌마을 안에 자리 잡은 이 토지는 전체 면적 3693제곱미터 약 1117평인데 답 3088제곱미터, 약 934평, 전6 0 5제곱미터약 183평으로 마을길과 접해 있어 접근이 용이합니다. 보험폐율 40%, 용적률 100%의 건축행위가 가능한 계약관리지역으로 매매가는 평당 33만원, 전체 3억 6 8 0 0만원입니다 이웃과 어울려 살기 좋은 곳을 찾으신다면 이곳에 소박한 집한채 지으시는 건 어떨까요? 농업경영체 등록도 가능한 면적입니다. 램프 신도시와 가까운 투자처를 찾으시는 분께도 권합니다. 고맙습니다.